이 시간에 이제 저희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영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죠? 말씀이라고 표현했죠? word라고 표현했죠? 이걸 헬라어로 가져가면 어떤 말이죠? 자, 우리가 헬라어 단어를 외울 때는 관사까지 넣어서 외우면 돼요. 이 로고스란 말이 남성이니까 호를 넣죠. 전관사 호, 호, 헤 토가 있는데요. 어... 그 성에 따라 이렇게 변합니다 정관상을 해서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호울로고스 호울로고스 그 말씀이죠 말씀이 되었어요 되었다라는 것은 격변화를 해서 어떻게 읽죠? 읽어볼까요 에게네토죠 에게네토, 에게네토. 에게네토. 에게네토. 에게네토. 그 다음에 육체는 뭐죠 사크스죠 여기가 크시죠 크시 그 크스인데 타랑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세타는 한 번만 돌립니다. 근데 크스는 두번 돌리죠. 크스 발음이 납니다. 자 사륵스 읽어볼까요? 사륵스. 사륵스. 사륵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The w o r d became flesh 읽어볼까요? 시작 The w o r d became flesh 자 헬라우로는 시작 How loboos 사륵스 에게 넷토 다시 한번 시작 호 로고스 사르스 에게네토 자 여기 말씀을 드리자면 로고스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로고스는 사실 이제 말씀 그 헬라어에서는 어떤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 같은 것 우리를 어떤 인간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법도 어, 그런 같은 것들 더, 더 나아가서 뭔가 우주의 근원 헬라는, 헬라는, 그 당시에 고대 헬라는 굉장히 철학이 발달했죠. 근데 이상한, 이상한 철학입니다. 자연주의와 이성주의가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그 우주의 근원이 어떤 하나님이, 테오스 우리가 하나님이나 테오스 개념이 아닌 어떤 물질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그들에게 그, 그런 어떤 우주의 근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수 있는 그런 표현이 로고스였어요. 자, 그렇죠? 자, 그, 이제, 그들에게 그 로고스란 개념의, 개념을 이용해서 그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 자,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거죠. 자, 이해가 좀 되십니까? 헬라는 특이하게 자연주의와 이성주의가 발전을 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유물론에, 현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따르고 있는 유물론에 소스로 올라가다 올라가다 보면, 그 헬라 철학과 맞닥뜨리고요. 우리 탈레스, 탈레스를 그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그 탈레스의 그 제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 또그 제자들이 그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이성주의 흐름과 또한 자연주의 흐름이 이제 현대의 모든 철학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의 모든 철학사조들 이데올로기 사상들은 어떻게 보면 성경 기독교와 굉장히 대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어쨌든 그 헬라 사람들에게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 쉬운 단어가 로고스였고 요한은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채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죠?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로고스가 있었죠 이 로고스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그래서 이 로고스가 뭐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의 선언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로고스,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여러분이 누구를 믿으시죠? 자, 예수님을 믿으시죠? 자,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는 이 기독론을 크리스토로지라고 아, 합니다. 따라해세요 크리스토로지. 크리스토로지라고 하고, 오늘은 기독론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죠.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근원, 온 우주의 근원이라고 여러분이 믿으시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걸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피조물에 의해서요, 누구에 의서 지음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들, 다음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신성과 인성. 자,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이단 사상에 적기 쉬워요. 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단들이 또 만들어졌어요.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신약시대에 뚝 나타난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영원 영혼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비하되서 이 지상에 오시겠다라고 어디에 예언되어 있어요? 올드 테스먼트에 지금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오심으로 신약시대에 이제 성취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과 같이 계시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래도 단일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하고 미리 계셨어요. 창세 전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의 사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신분,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을 위해서 비하하셨죠. 성육신 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승귀하셨죠. 부활하셔서 다시 지금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죠. 자, 중보자로서 그리스도의 삼직무 뭐가 있어요? 세 가지 그리스도의 직무가 뭐뭐 뭐 있어요? 시작! 와우. 왕, 제사장, 제사장, 제사장. 선지자. 선지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자, 여기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신학생들은 이걸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 암기를 해서 머리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명칭을 명칭을 읽어보 먼저 그 읽어보겠는데요. 저희가 중요한 키워드들을 암기를 하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인자, 인자, 인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주, 주, 주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이렇게 오는 게 조, 좋을 것 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인자. 인자. 인자. 자 예수 그리스도하면 여러분 눈 감아 보세요. 뭐가 떠올라야 돼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인자. 다시 한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인자.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면 이것들이 모두 여러분 나와야 돼요. 자, 예수라는 것은 뭐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 당시에는 뭘로 불렸어요? 예슈아로 불렀죠. 예슈아, 따라 예슈아. 예슈아. 영어로 말하면 조슈아입니다. 여호수아라고 불렸고, 자, 여호수아 호세아 또는 엘리사가 이름이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자, 여호수아 호세아 엘리사.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여우수와 호세아 엘리사. 여러분이 예수라는 그 이름을 생각할 때는 여우수와 호세아 엘리사도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름 뜻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게 예수라는 의미고요. 우리가 주라는 의미로 가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이 하나님의 아들, 인자인데, 주는 교회의 소유주이셔 통치자라는 의미죠. 주자 주가 헬라어로 뭐죠? 어? 여러분 <웃음> 말끔이다 청소년. 마치 퀴리오스. 자 히브리어로는 네. 아도나이 좋습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 자 기도하실 때 아도나이 퀴리오스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 주 교회의 소유주의어 통치자라는 의미인데 저희가 마태복음 2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펴보세요.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시면,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전에 나귀, 나비, 나귀를 이렇게 이제 고하러 제자들을 보낼 때 하는 말씀인데, 2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고 말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즉시 보내라 하시다라 이때 주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자, 사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시죠.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주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소유주이시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아,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자, 메시아의 어떻게 보면 헬라의 명칭으로,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그렇죠? 주는 주인이란 뜻이고, 예수는 구원자란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죠. 그럼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누구가 있어요? 선지자 사사 선지자 왕, 왕 제사장, 제사장. 이세 사람이 기름부음을 받았죠.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우리를 위해 드려주신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선지자이신 거예요. 자그 다음에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구약에도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셨어요성격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나타나시죠. 자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죠.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낸 명칭으로서 그의 독특한 출생을 의미하여 주로 사용하였는데요. 요한복음 1장 18절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냐. 자, 그, 우리의 이제 인간의 영어로 표현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자, 이렇게 표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son of g o d 죠3위1제 제2로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의미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도들의 대표적이 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라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다니엘에게도 나타나셨죠. 자, 예수님이 주로 자신을 가리키는 인자라고 말씀하셨죠. Son of man, 자, 다니엘 7장 1 3절을 펴보세요. 1장1삼절어십절 일장 12절, 1장 십이 절부터 십사 절까지 다음 뜰겠. 아칠장1 2 절로 1 4 절까지 다음 뜰겠습니다. 시작. 그 지승들의 아버에관해서도 마찬가지로,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그들의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권세는 생명을 한 시기에 해동한 연장되었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던 보라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셨어 옛날부터 계신 교로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내하였더라. 거기에서 그분께 통치권과 영광과 영국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인적들과 언어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하니다라.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아멘. 그래서 다니엘에게도 다 보이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주. 자, 따라해 볼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인자. 이것을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명칭들입니다. 자, 우리가 인터넷에 가 보면 자, 이런 표가 발견이 돼요. 이런 표들이 아,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뭐, 먼저 아시고 인터넷을 보시면 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 주 이렇게 하는데 인터넷은 뭐만 나오죠? 부분적인 것만 나오는 경우가 음.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인터넷에 보면 이제 도움은 받으시되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어떤 표를 보니 선제하시는 그리스도 미리 계셨다라는 거죠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모든 천사들 위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 되시는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교회에게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다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가는데요. 자 인성과 신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이 그 안에 거하면서 섞이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통합을 이루신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그 앞에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자, 그렇죠. 인격이 나누어지지도 않으시며, 본성이 혼합되지도 않으세요. 신성과 인성이 같이 존재하는, 완전히 단일성을 유지하시는 분이시, 분이시죠. 자. 그래서, 자 신성에 대한 일반적인 증거는 이 위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위에도 너무나 많은데 보면 다니엘서에 우리가 보면 하늘로부터 오신 자로 봤죠. 자그 다음에 말라기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몇주 전에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말라기 한번 펴보세요. 말라기 3장 1절로 2절 말라기 3장 1절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그를 이루하리라또 너희가 찾고 있는 주가, 주가 갑자기 자기 스승 성전에 오리니 곧 너희가,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니라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가 오는 날에 누가 거할 수 있겠느냐,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사겠느냐? 이는 그가 장렬하는 자의, 자의 불가가 없고 표백하는 자의 비누 같음니다 주가 갑자기 성전에 오리라고 하죠. 그 주가 뭘로 와요? 언약의 사자 또는 언약의 천사로 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의 이사야 9장 6절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다펴셨죠 이사야 9장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자 보면 이 예수님이 이름이 불리는데 성부 하나님의 이름도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바요나 시모라 자, 너는 베드로라 작은 돌이라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라니 반석이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를 해치 못한다고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은혜 받고 베드로가 그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주요하다가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들었어요? 사탄아 물러가. 자 그렇죠. 자. 자, 노의 이야기인데 항상 성령이 임하실 때는 그 다음에 사탄들이 틈을 노리고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광화문에서 지금 집회 중이시죠? 청와대 앞에서 항상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할 때는 악령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고백을 했죠? <웃음> 그다음에 이제 중요하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은 그러니까 비하하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5절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내 안에 생각을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하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몸을 모여 나타 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증거 까지 이라 자,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정말 우리와 비견될 수 없는 전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이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 우리와 같은 형체로 욕을 입고 오셨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사랑에 여러분이 감동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17장 1절로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셨어요. 자, 또한 마태복음 7장 21절과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신성에 대한 증거들 중 일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성에 대한 사도들의 증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태는 그의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죠. 우리 많이 나오죠? 언제도 나오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세례받으, 침례받으실 때도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 다음에 변화선상에서 내려오셔서 변화선상에서 들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이야기 하셨죠. 그 다음에 도마. 요한복음에 도마가 그 십자가에서 못에 뚫린 그 못자국을 보고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했고 바울도 사도행전 구장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어요. 자 인성에 대한 그 성경의 증거도 곳곳에 나오고 있어요. 자 보면 자, 창세기 3장 15절을 펴보세요. 오랜만에 창세기로 볼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음 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내 씨와 네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노리니 그녀의 시리는 너,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오. 네시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 자, 그녀의 시. 자, 그녀의 시죠? 그녀의 시가 예수 그리스도죠. 자,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해 버리셨죠. 그 사단이 우리를 잡고 있는 머리가 뭐였어요? 죽음이죠, 죽음. 죽음으로 우리를 우리 공토를 가하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안해요? 안해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그 그람시나 그 영국, 프랑스, 독일의 공산주의자들이 자 거듭난 예수 그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학을 빼버린 거예요. 질려버린 거예요. 저들은 매주 모인다. 저들의 조직력은 대단하다. <웃음> 죽음도 불사한다 자, 그래서 학을 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자들이 유럽에서는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민주의로 지금 가장을 했어요. 사회 민주주의 형태로. 자, 자 그리고 농업국가인 러시아에서 사회주의혁명을 성공했죠. 낙스가 예언을 했죠.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나라에서 공산주의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런 역사적 유래가 없네요. 유감스럽게도.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세기 3장 1 5절에나타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이미 예수님이 죽음을 이겨버리셨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깊은 환우중에 있는 우리 자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정말 저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리시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으면 살리실 거예요.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해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3장 15절에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본체인 내, 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여자의 후손으로 나서 사단의 머리, 사단이 너희를 잡고 있는 그 죽음이라는 공포를 깨버릴 거다. 그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더욱더 예수 믿는 자들은 저 해군에 천국에 소망을 추는 자이기 때문에 지상에 뭐 있는 돈이나 음낭난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따라가지 않아요. 그것들은 그냥 수, 돈 같은 건 수단이죠. 왜? 여러분에게 돈을 많이 줬다 그러면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네. 근데 이 망할 인간들이 지금 그렇게 수단으로 지진가는 그걸 승배하고 있어요. 정말 해결망치한거죠 그리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게 있죠. 우리 한국사람의 정.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의 정이 음, 구원의 의미가 있다면 좋아요. 그쵸? 아, 내가 정때문에 이렇게 같이 범죄해 줘야지 그러시면 안돼요. 여러분의 정은 절대로 절대로 다른 사람이 구원을 줄 수가 없는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가서는 여러분이 단언을 하셔야 돼요. 주 예수 위에는 길이 없다. 내가 아무리 너를 인간적으로 사랑하지만 네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네가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가 없다. 너는 지옥과 된다고 선언을 해야 돼요. 자 우리나라에게 흐르는 더러운 두 가지 그, 그 사단의 증거들이죠. 정과 그 뭐죠? 한입니다. 한과 정은 절대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한의 정세를 끝내버려야 돼요. 자, 우리는 정말 그 공정한 정이 필요하지 더러운 정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쨌든 예수 믿는 자들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아멘. 역경과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자,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죽음을 이겨버린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의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아멘. 자, 이사야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을 부지런히 펴세요,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자큰서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웃음> 어, 이게 드라마틱하죠. 이, 저이사를 통해서 주께서 선을 하셨, 이사야가 아마 B. C. 700년경 사람일 거예요. 700년 이전에, 자, 마리아를 통한 성령이 임태되어 예수님이 나실 것을 미리 예언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불과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다 대단하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 이사야의 예언은 700년인데, 이, 우리 그, 뭐죠, 여자의 후손으로 올이 예언은 몇천 년 전이죠. 몇만 년전일수 있구요 자이 성경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있어요 그 여자의 아들로 오실 것이다 인성에 대한 증거고 자 미가는 여러분 5장 2절 전번에 관련 목사님하고 전번 금요일로 공부하셨죠 자베드네임에서나실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 갈라디아 4장 4절 요한복음에 보면 8장 3 8절에 40절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하 하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그 인성을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사도들의 증언도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과 마, 누가복음 6장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의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임을 좀 보여주고 있죠. 마태복음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1장 자 책과 성경책과 다음에 펜는꼭 준비를 하세요. 자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오죠. 그쵸?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오고 자, 그 누가복음 3장은 어떻게 나와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아다,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쵸? 그렇죠? 이 적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이세 혈통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로마서 5장 15절을 여러분 펴보겠습니다. 어, 로고마스 5장 15절 시작 "그 범죄와는,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값 없는 선물도, 선물도, 선물도 그러하더라"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그렇죠?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다 그렇죠? 그자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일레이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글이 열렸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인성이 왜 필요했을까요? 자, 그 우리 나니아연대기 알죠? 나니아연대기그 우리가 시에스로이스가 이런 말을 하죠 이 세상에 법칙이 있대요 죄 큰 죄나 작은 죄, 죄를 지은 자는 모두 죽어야 된대요. 큰 죄나 작은 죄나. 자, 우리나라에서의 세상에 그런 경향들이 있죠. 자 작은 죄는 용서한다.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법적으로 보면 큰 죄나 작은 죄는 다 죄예요. 근데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거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공자, 석가모니, 많은 그 세계의 위인들이 노력을 했죠. 그러나 죄는 알게를 해줘요. 근데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어떤 창조주 대신 하나님 본인이 오셔서 이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 주셔야 했던 거예요. 왜 해결책이 없으니까 아무리 돋 닦는다고 해도 죄는 깨닫게 해줘. 그러나 그 죄를 누가 사해 주냐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거였죠? 하나님 본인이 오셔서 죽여, 죽어버리신 여죽 거예요. CS 로이스는 어떤 표현을 했죠? 나냐인들에게서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아무 죄 없는 어떤 존재가 죄인을 위해서 죽으면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귀들은 몰랐다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똑똑한 바보라는 거예요. 마치 클레버하지만 but foolish 그게 마귀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는 구구절절이 나와 있어요. 그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시험받는 자들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성이 필요했다고 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2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펴보세요. 2장 14절로 18절을 한절씩 보도하겠습니다 2장 14절로 18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하기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함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의 피로 우리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자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진실로 천사들의 본성을 입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러므로 그가 일을 모든 일을마다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하시니, 되셔야 했으니 이는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의 자비롭고, 자비롭고 신실한 대지사장이 되셔서, 되셔서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인으려 하십니다.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성육신을 하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경험을 하셨죠 아멘 자 그래서 인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살펴봤어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 전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 주시기 위해서 아담이 범죄할 때 이미 오시기로 애정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이 죄를 지었듯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 이그 죄, 죄 문제, 죄 문제, 우리를 잡고 있는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그 인성과 신성은 여기에 그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게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 예수님과 인성과 신생에 대해서 여러 이단들이 있어 왔어요. 근데 뭐냐면 자, 아리우스 같은 분은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 아, 모르겠다. 머리 아프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 버린 거요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를 했어요. 그다음에 아폴리나리우스 아폴라, 아폴리나우스 같은 경우는 아, 이게, 이것도 복잡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 대신 헬라의 그 로고스 개념을 대체해버리고 자 예수님은 그냥 그 신이다라고만 정의를 해버린 거예요. 어떤 존재는 예수님을 인간, 어떤 분은 예수님을 신이라고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유티케스 같은 경우는 이게 융합됐다. <웃음> 융합론을 좀 펼친 거예요. 시대를 앞서가신 분이 컨버전스의 융합 기술이 지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유티케스는 이제 단성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본성간의 신성과 인성을 구분하지는 않았어요. 자, 근데 네스트리우스는 좀 네스트리우스는 좀 봐야 됩니다. 이분을 이분을 좀더 연구가 필요한데 일단은 현대 에 많은 이제 기독교 연구가들은 예수님의 그 인성과 신성을 분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은좀 봐야 되는데 네스토리우스는또 좋은 일도 한 거예요 성모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근데 신인 분리는 만약 이게 사실이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의 인격은 사실 나뉘어지도 혼합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나뉘어지도 혼합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만만치가 않죠. 3위 일체도 똑같습니다. 삼위 일체도 똑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유대교나 이슬람같이 그냥 성부 하나님만 이슬람부터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죠. 알라가 메소포타메의 신 중에 하나 같아요. 그걸 믿고 이슬람은 계속 God 성부 하나님만 믿죠. 유대교는 자, 근데 어, 최근에 보면 제가 인도 분들하고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인도의 주신이 뭐가 있죠? 시바, 브라마, 부신은 시바가 있는데, 음. 브라마는 역할이 성보라는 역할과 비슷해, 부신는 성녀, 그다음에 성자는 시바가 성자 역할과 비슷해, 파괴자라고 쓰는데 마지막 때. 근데 이것도 마귀가 이렇게 바꿔치기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세상의 사상들을 보면 좀이 삼위일체가 변경된 게 많이 있죠. 우리나라의 천지인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삼위일체의 변적으로 볼수 있어요. 또한 힌두교 사상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되니까 하나는 그냥 다신으로 가버렸고 하나는 그냥 일신론으로 가버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신성 또한 이해가 안되니까 뭐 융합 같이 짬뽕이 됐다. 또는 완전 분리가 됐다. 또는 하나는 신성을 부정해버려 하나는 인성을 부정해버려 이런 논리로 간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인격은 나누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아요. 단지 우리가 이성의 한계에 갇혀서 이해할 수 없을 뿐이에요. 아멘 자 보면 자 여기에 이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성취 된 애언이 나오죠. 애언이 보면 자 순서대로 쭉 가보겠습니다. 자 애언을 말하는 성구와 성취를 말하는 성구가 있네요. 여러분이 이 정도는 암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캡처를 해놓던 어쨌든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이야기 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로 3절로 아브라메시로 함 오실 것도 이야기 하셨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유다의 홀로 예수님을 예언을 하고 있죠. 이것들이 신약에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다. 그 다음에 다니엘 서 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시기가 나와있죠.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가에 보면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지역을 특정을 해버렸네요. 그 다음에 호세아에서의 이집트로 피난할 것을 말씀하셨고 자, 자 이사야 9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사야 9장에 이사야 9장을 한번 펴보죠 정말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놀랄거예요 놀랄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침함이 괴로움을 당하던 때만큼은 되지 않을 것이니 그가 수불룬 땅과 납달리 땅을 처음에는 가볍게 괴롭히셨다가 그 후에 요단 건너 민족들의 갈릴레에 있는 해변길에서 더욱 잔혹하게 괴롭히셨을 때라 흑암에생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으며 죽음의 그림자의 땅에 있는 땅에 거하는 자들 위에 빛이 빛이었도다 놀랍죠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예, 갈릴 땅에 이 빛으로 오신 거죠.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많이 놀리실 거예요. 이것도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자, 그다음 예수님은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러 오셨고, 하지만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으셨죠. 또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었던 거죠. 자, 스가랴서에 예수님이 은삼0량에 팔리실 것도 이야기하셨죠. 자, 그 다음에 시편에 시편에 보면 지금 다 예언이 되어요 참혹한 희생과 슬개와 초를 줄 것을 또 병사들의 옷을 나누어 가질 것을 다음에 뼈가 부러지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옆구리가 찔릴 것은 스가랴의 예언이 되어있죠. 다음에 그 이사야서 53장 구절로 보죠. 부자의 묘실의 장세렇게 나오거든요. 이사야 53장 펴보세요. 이사야 53장은 너무 중요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절 끝까지 1장 1,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어느 짝 같고 마른 땅개 나온 뿌리였으며 그는 모양도 오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때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어, 슬픔의 사람이여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실로우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가 그의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아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셔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털 깎는 자들 앞의 양이 말 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가 감옥과, 재판, 감옥과 재판에서 끌려갔으니, 누가 그의 세대, 다 읽으세요. 시작.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가, 이는 그가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그가 내백성이 힘으로 인하여 흥을받았습니다 그가 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의 무덤을 마련하였으며, 그의 죽음을 부자, 부자에 줄쳐놓으세요. 부자와 함께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는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을 주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석재잼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시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놀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니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위대한 자와 더불어 큰목을 그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또 그의,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위 정보를 하였습니다. 예, 이게 지금 분명히 나오죠.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대속주의 희생에도 쭉 나오는데, 여기에 분명히 구절에 자 부자들이 장사할 것을 예언을 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도 이야기하셨고, 또승비 높은 것에 승천하시으로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는 구약에다 예언되어 었고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도 다 이루어셨던 거죠.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그 인격의 단일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 그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데요. 자, 자 그러면 여기 첫 부분, 저희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의식은 신적이건 인간적이건 간에 항상 동일한 인격이었다. 그런 신적 의지와 인적 의지를 가지셨어도 두 인격은 아니며 단 하나의 의식만 가지셨다. 그 아래까지 시작 즉 신성과 인성은 서로 혼합되거나 변질됨이 없이 한 인격에서 안 연합되었다. 이는 신적 인격이 인성을 취한 경우가 된다. 본질적 변화가 없다. 그림에 좀 이걸 보여주는 어떤 그림이고요. 자 로마서 9장 5절을 좀펴볼까요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다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대의 조상이며 육신으로도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마무리의 계셨소 영원히 성취받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네. 자, 여기 보면 어떤 신적인 속성과 행동이 인적 칭호로 표시된 인격이 기속되었다라고 지금 어렵게 표현한데 그냥 여기에 보면 5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그들의 조상에게 나셨지만 음. 그런 마음 무리의 영혼이 송축받아 하나님이시라고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같이 지금 언급을 하고 있죠. 자 골롯에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롯에서 빌리포서 다음에 있죠. 자 골롯에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너희도 모든 정사와권세의 머리이신 그에 안에서 온전하게 운행이라 자, 보면 신격의 모든 충만한 완전한 신성이 지금 몸의 형태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한 신성이 지금 육체로 거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하는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지금 뭐죠? 신적 육신이 인격을 취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그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신 분이 예수 글쓰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또 혼합되거나 분리되거나 할수 없는 단일성을 가진 예수님의 인격이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언제 계셨어요? 태초에 계셨나요? 태초에 계셨죠? 이걸 지금 계속 그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 히브리서 7장 3절을 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은 익히 잘 알고 있고요. 히브리서 7장 3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멜기세덱의 반찬을 이야기하면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어머니도 없고 대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생애 끝도 없으니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과 같이 하시며, 항상 제사장으로 제사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전부터 영혼 영원까지 계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자, 멜기세덱은 아마 예수님이었을 것 같아요. 자, 자, 우리 봅시다. 다음에 요한계시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말씀이지만 또 새롭게 올 거예요. 이조직신나 공부에서 이렇게 보면 또 새롭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개의 편지하 지금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전에도 계셨고,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분과. 그 그쵸.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자, 예수님은, 자, 선제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예수님께서는 구약제도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내기로 하셨고,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셨죠. 그게 아브라함, 야곱 느부갓네살, 다니엘. 자, 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사역도 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 창세기, 자 히브리서 1장 3절부터 볼까요? 여기서 여왕계 시로에서 가까운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펴보세요. 다음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마음물에 붙들고 계시고 신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험 있는 부분에 편 앉아계시니 자 그분이 하시는 게 어떤 거예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던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3절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 3절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물은, 마물은 그에 와여, 와여 지은 바 되었으며, 되었으며 이미 지은 것 가운데,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자, 여러분은 누구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이었어요. 이런 표현을 하죠. 이런 표현을 하죠. 자, 성부 하나님은 창조를 계획을, 플래너라고 얘기했어요. 계획하신 플래너.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를 실행하신 분, 익, 익제큐터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여기에 능력을 주신, 권능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죠. 그쵸?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위1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분리해서 이렇게 하기도 한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자가 되시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26절로 가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 다음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그들로 바다의,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을 겨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하자 신이라. 아멘. 자 우리 여러분 엘로힘이 복수형이라고 하죠. 복수형이자 단수죠. 그렇죠? 엘로힘이 히브리에 임이라는게 붙으면 복수형이에요. 복수형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자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의 바라는 3인칭 남성 단수예요 엘로힘을 썼는데 단수, 바라는 동사를 썼죠. 삼위일체를 이미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용어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형상 우리는 성부하나님, 성자예수님, 성령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죠. 그쵸?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누구를 지으셨어요? 인간을 지으셨죠. 그쵸?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맞다, 틀리다? 네. 맞아요. 아멘. 예. 네. 네. 또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계속. 자, 예수님은 선지하셨고 우리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자, 그리스도의 신분하면, 뭐가 나와요? 비하와 승기가 나오죠. 그렇죠 비하는 뭐예요? 뭔가 좀 낮아졌다는 의미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렇죠? 죽으셨다가 지옥까지 갔다 오셨죠? 음부까지 갔다 오셨죠? 자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서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계시고 재림할 것은 승귀죠.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겠습니다. 다음 중 승계의 신분이 아닌 것은 1번 부활 2번 승천 3번 재림 4번 성육신 어떤거죠? 성육신. 성육신은 비하에 해당하는거예요 자, 성육신, 율법의 복종 순환, 죽음, 장사 지옥강화는 비하에 해당하는거고 승기는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한 자계시고 어, 재림할 것은 승계에 대한 거죠. 이게 지금 시간 순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셔도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언젠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자, 신랑이 이제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이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가 됐어요, 이제. 그러면 신랑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말 죄짓기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사건을 보니 어떤 대학 총장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편한 삶을 살수 있었는데 교육자의 양심으로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 아마 그분이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잠깐이에요. 크리스, 크리스찬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면 안 돼요. 자, 그분을 뭐 총장님으로 이렇게 만드신 건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지 않은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더 어떤 것을 탐해서 세상에 어떤 영광을 위해서 어떤 걸 타협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설령 감옥에 갈지라도 바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이죠. 재림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셔야 되는 거죠. 자, 지옥 강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몰라요, 성도들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물론 우리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 교인들은 다 아실 건데요. 어, 베드로전서 3장 19절 좀 보겠습니다. 3장 18절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도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2절까지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였으나 성령에 와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가 성령으로 왜냐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로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며마 구원은 받은 사람이 몇 명뿐이니 곧 여덟 혼들이라 물은, 물은, 물은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부활하심이라 이제 우모니 고형이니 고침내라 이것은 육치의 더러운 것을제거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 선한양심의응답이 그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순종하느니라. 여기 보면 아마도 유대 전성 문서들과 이제 참조해 본다면 아마 그 이게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의 문서에 의하면 아마도 그 우리가 스월 하데스라는 곳에 거기에 작은 때 다, 아브라함의 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윗과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만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지옥에 가셔서 아마 그들을 데리고 해변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자, 자, 그걸 말씀을 하고 있고 여기에도 침례가 나오죠. 물, 우리가 침례. 침내. 침례는 뭐죠? 자, 하나의 어떤 구원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자, 그래서 여러분 그비하의 신분과 승계의 신분이 어떤 것들이 있다 보시되.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셔야 돼요. 이 땅에. 왜?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한테는 심판해 주로서또 우리는 믿는 자들한테는 구원해 주로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여러분 제대로 믿으세요. 얼토당토한 게 믿지 말고 합리화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이야기하죠.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을 영리해서 가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게 되면 할수 없는 게 너무나 많이 생겨요. 부정도 못해요. 정말 바르게 살아야 돼요. 어, 누구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결단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애매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 살면 안 돼요. 자, 노아의 광주에서 몇명 구원 받았어요? 여덟 명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을 하세요. 여덟이라는 숫자가 확 드러내요 오늘. 그 다음에 남자들만, 싸울 수 있는 남자들만 그 이집트에서 60만이 나왔어요. 몇명 구원 받았어요? 두명 구원 받았어요. 요소와 갈래.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신분을 공부하면서 제 이름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이 겸손하게 구원에 대해서 추구해야 하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 우리의 능력으로 할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서 무슬림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기독교가 뭐가 잘못됐는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받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루는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다음부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아침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난다. 그 우리 거기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다 알아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슬림, 힌두교들이 말을 안 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논외로 예, 말씀하자면 그 우리가 그 매일 우리를 씻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 우리를 씻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우리가 일터에 일도 예배예요. 예배이기 때문에 일터 일도 정말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멘. 네. 자, 그리스도의 삼직문은 여러분이 이제 암기를 하셨을 거예요. 뭐 뭐가 있어요? 시작. 선지자, 제사장, 왕. 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뜻의 영광을 받아 그냥 전달하고 계시하는 자예요. 선지자는 뭐죠?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누구 뜻이 붙으면 안 돼요? 본인의 뜻이 붙으면 안 돼요. 그러네. 그런데, 이 영이 열린 사람들이죠. 그런데 뭐죠? 우리에게 육과, 육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말씀을 받았더라도 육에 의해서 이게 잘못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선지자는? 늘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뭘르고 말씀과 성령으로 늘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다라는 걸 보시고 말씀을 보시고 제사장은 어떤 분들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대신 지내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 어떤 역할을 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고 중재의 기도를 드리는 자로서 하나님이 성별하여 세운 자인데 매년 이렇게, 매 순간 드렸는데, 예수님은 본인을 우리의 죄를 위해 드려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구약의 어떤 제사 관련된 제도는 폐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왜? 본인을, 본인 자신을 드려버리셨기 때문에. 자. 자, 그래서 이제, 자, 결국은, 자, 우리 히브리서는 좀 같이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의 제사만이 인간의 죄를 제거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존재가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들어주어야 했던 거예요? 아무 죄 없는 존재. 그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 죄 없는 존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단번에 사해진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목욕을 했더라도 매일 손을 씻어야죠. 죄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매일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제사만이 인간의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좀 볼게요 히브리서 펴세요. 자 히브리서에 자 보면 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1절부터 아, 10, 10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리심을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사서 똑같은 제사를 할수있지만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웃음> 이분이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앉으원서 원수들을 원수소를 자기 발판으로 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 자 우리들을 온전히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셨다. 그쵸? 또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은? 왕이신 나의 우리 하나님 뭐 이렇게 한데 왕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온 세상 마물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직권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의 통치자이신거죠. 자, 자 보면 우리가 이건 분명히 확인을 해봅시다. 현재, 미래, 영원부터 영원까지 통치자시네. 이 디모데후서를 먼저 볼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먼저 펴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토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왕이십니다. 다음에 누가복음 펴보세요. 누가복음 1장 누가움 1장 31절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의 네. 태아에임신하여한 네. 아들을 낳으리 니 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네. 위대하게 될것이며 가장 높은 신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또주하나님께서 그에게 네. 그의 이상 장위세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지마를 영원히 네. 통치할 것이요 네. 그의 영국은 모궁하리라 하십니다. 예, 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러나 내가,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내며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희 임할 것이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었는데, 우리 킹덤으로 보는 게 맞아요. 네이션보다는, 우리는 리퍼블릭에 익숙하다 보니까 킹덤의 개념을 잘 모르는데, 아마 지금 뭐 영국이나 이런 분들은 킹덤의 개념을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영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이 미치는 그런 킹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킹덤과 교회가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교회론에서 좀 다루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킹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킹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근데 하나님의 킹덤이 있다고 우리가 모두 다 나중에 해군에 가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론에 대해서 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무가뭐 뭐가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다시 한번 왕, 제사장, 제사장, 제사장 선지자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선지자이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속제사역을 하신 속제사역을 하신 그 이유가 이제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자, 이는 저를 믿는 자만 멸망치 않게 하려 하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속죄사역의 근본 요인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근데 속죄의 성질을 좀 보겠습니다 뭐뭐가 있죠? 하나씩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성, 유화성, 화목성, 화목성, 구속성, 성적성, 객관성 개황성, 대리성, 순전성, 아니, 완전성. 완전성. 여기 신학생들은 이걸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제사성은, 자, 속죄의 영원성을 위해 그리스도 자신이 제물이 되셔야 했던 거예요. 유화성은, 십자가의 희생은 인간의 죄를 가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죠. 다음, 화목성은, 이건 아시겠죠? 하나님과 인간의 적대감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죠. 다음에 구속성은 율법의 저주와 재책으로부터의 속량을 의미한 거죠. 다음에 객관성은 그리스도의 속죄는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대리성은 우리를 대신했다는 라 거죠. 순종성은 그리스도께서는 입법자로서 법에 완전히 순종한 거죠. 완전성은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하여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속죄의 성질은 속죄의 성질은 특별히 우리 신학생들은 모두 다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 원인은 속죄의 원인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으시니라 이런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속죄의 성질은 이런 것들이 있다. 제사성, 요화성, 화목성, 구속성, 객관성, 대리성, 순정성, 완정성을 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 장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요 그리스도 하면 자 여러분 주자해보요 주,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인자. 인자 그리스도의 명칭들을 다 외워보세요 다시 한번 예,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인자, 아들, 인자. 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완전한 인간이시다. 인간이시다. 야, 그 신성과 인서, 인성이 조화를 이루고 계시는 한 인격체이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메시아의 여는 여러분이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순서대로 중요 성구들 제가 적어놨으니 그걸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음에 그리스도의 인격의 단일성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 성과 인성은 서로 혼합되거나, 혼합되거나, 혼합되거나 변질되비 없이 한 인격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 자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창세전부터 계셨죠. 영혼까지 계실 거고 그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분 비하의 신분 승규의 신분이 있는데 자 비하는 뭐죠? 성육신 하신 거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지옥 강화하신 거 그럼 승규는 부활하신 거죠. 승천하시고 주님의 보좌에, 보좌에 앉아계신 거그 다음에 재림하실 게 승기에 해당하는 거죠. 자 중보자로서 그리스도의 선진부는 시작 선지자, 선지자 제사장 왕. 왕. 다시 한번 선지자, 선지자 제사장 왕. 왕. 왕 완전히 암기하시고요. 그리스도의 속제사역의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속제사역을 하신 거죠. 자 여러분에게 이제 과제는 히브리서에 하나님과 인성과 신성을 말씀한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을 찾아보시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여러분 그쵸?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죠. 그렇죠? 네,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겨야 되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자, 핍박과 권한을 하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죠 왜?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깨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정말 저희의, 우리의 성도들이 다이 시간에 정말 회개하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시간 기도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정말 개인적으로 우리 뇌적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짓기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뭘 기도를 해야 될까요? 지금 강화문에서는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자이 땅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 지금 싸우고 계시는 목사님들 계시죠 그쵸? 그렇죠? 또, 성도들에 계시죠. 우리가 그들과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또, 그분들을 또 보호해주시고, 또, 그분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정말 정결하게 될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누구에 의해서 건국됐어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지금 건국이 된 나라예요. 어쩌다 보니 완전 지금 인본주의자들이 사법행정, 입법, 다음에 청와대까지 다 장악을 하고 있고, 지금 멋대로 하려고 있는 거예요. 죄악의 구렁텅이 가 어느새 되어버린거예요 몇년만에? 70년만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 이제 일어나셔야 돼요. 왜? 회복해야 되겠다는거요예수이름로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어, 주여 세 번에 치고 우리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숙한 모든 교회인들 또 인터넷 성도들이 저 나라와 개인을 얻고 이 시간 주여 3창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시가 어찌하다 지금 이 나라가 어이없는 형국에 네. 지금 가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어찌합니까? 하니이 뭐 땅은 잡고 있는 공정지대이